체육공원 대상 시상식을 선언합니다. 저는 2019년도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원 대상 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교육문화체육공원 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. 한번더하습니다 네. 네. 네. 오늘 이 자리가 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분야에 공헌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아닌습니다 여러분, 저희 역시 그고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국회에서 상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한국 가수로서 음, 한국뿐만 아니라 어, 세계 여러 부대에서 또이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건 교육문화지원공원 대상 의전 분야 그리고 최강철, 2화 내부가스입니다발 하나, 둘, 한번더 한다. 니다발게 하나, 둘, 셋, 넷다 네,